안녕하십니까. 오천조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이 컴퓨터에 있는 램을 추가로 어, 더 설치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어, 원래 이 램을 구입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지금 보이는 슬롯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네 군데가 왜 색깔이 저렇게 다른, 다른지를 몰랐습니다. 어, 근데 오늘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구입해서 두 개를 꽂았었지만, 어, 사실은 제가 잘못 꽂아서, 어, 하나만, 어, 하나만 가지고 여태까지 쓴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찾아봤더니 제가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저 슬롯이 왜 색깔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을까 그리고 왜두 개가 나눠져 있을까 저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한참을 찾았습니다 이걸 금방 간단하게 금방 알려주는 분이 없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은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히 다 혼자 공부해 가지고 독학으로 그나마 쓰고 있는데 더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진짜 모릅니다 어, 근데 요거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노란색 파란색이 저게 한 채널 이랍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1번 채널이고 밑에 두 개는 2번 채널 이랍니다 어, 어 그래서 꽂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그저 슬롯에다가 그 램을 꽂을 때 만약에 위에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에다 두 개를 꽂으면요 1번 채널만 쓰는 거 쓰는 거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있는 그 노란색, 파란색 아래쪽에다 두 개를 꽂게 되면 2번 채널만 쓰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두 개를 꽂을 때는 위에 파란색과 아래 파란색에 꽂아야 1번 채널과 2번 채널 같이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가 데이터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음, 하드디스크하고 CPU로 이동되는 그 데이터가 빨리 이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 색깔이 두 개가 두 개가 노랑색하고 파랑색이 나눠져 있대요. 근데 저는 모르고 어, 여태까지 그냥 한 쪽에 <웃음> 한 쪽에다 두개 꽂아서 썼습니다. 왜냐 면 보기 좋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다 만든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네 개를 꽂을 때는 저네 군데다 다 꽂으면 되고요. 하나를 꽂을 때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저제 거는 파랑색에 처음에 꽂혀 있더라고요. 위에 있는 파랑색. 근데 두 개를 꽂을 때는 위에 파랑색하고 아래 파랑색에다 꽂아야 맞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1번 채널과 2번 채널을 두 개를 같이 쓰는게 된답니다 네. 혹시 잘못 꽂으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고맙습니다